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제도에서 멀리에서 오신 분 아, 형제 의기못 할까요? 네네. 형제는 용감했다. 라는 <웃음> 영어가 있잖아요. <웃음> 형제는 대단하다. 라는 <웃음> 말씀을 한번 먼저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얻도봐이 <웃음> 상태는 굉장히 막혀있다는 게 그냥 느껴지죠. 이예예예탁탁이 틈으로 탁탁탁탁탁 이게 막탁탁탁탁탁 소리? 탁탁 이 연극에 거기에 네. 부딪히는 그런 연구계가 목숨방에 딱 붙어가지고 아붙어 네, 붙어, 붙어.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숨을 쉬죠 이런 숨은 숨의 양이 굉장히 쑥들어가지 못하고. 이쯤에. 정말 같이 자는. 어우, 답답해. 대단하죠? 사모님하고 같이 주무신대요? 네. 그 사모님 상대 되겠어요? 어, 거의 난청이지 않을까. 근데 어떤 고객님은? 그 아버지가 워낙 코를 많이 고셔서 이미. 종이들이. 종이들이 됐다고 <웃음> 하시고 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가장 환경이 정말 열악한거죠 그렇죠 그게 낯설지 않은거죠 그렇죠 아버지그래서 어, 남편이 그렇게 코를 심방게 열어서 아 원래 남자들은 저렇게 자는거구나 <웃음> 아, 금방 들은거는 이제 형님이었고요 음. 이분은 아또 형제분이 코골소리가 틀리네 <웃음> 어머야 욕을 하시는 듯 고 있어요? 아우. 아우. 힘들다고 막 힘들다고 하시네 힘들다고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목을 조르고 있어요 이, 이, 이 소리지 뭐 이게 뭐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그니까 그먼 남쪽 한번 뭐, 운전 운전은 못 타고 너무 졸리니까 아. 험 맞죠 아. 그쪽 거제도 쪽이면 한4 시간 반 정도 걸려 더그 정도 걸려요. 네. 네. 네. 네. 그 정도 버스 타고 맞아요 그 정도 걸려 세 근데. 그래도 형제랑 같이 오니까 좀들느낌수있어요 그러시죠, <웃음> 그러시죠. 근데 <웃음> 네? 어떻게 형제분이 의의 좋게 그렇게 또 같이 오셨을까? 어... 이제 동생이 훨씬 심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이제 어, 살아보려고 아. 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아. 네. 어... 어? 통풍조장에나는 사람이 있네. 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음. 음. 상담 신청을 남겼죠. 음. 음. 그러면서 상담하 여기 홍 실장님하고 음. 상담 상담하다 그 저희 형도 있는데. 뭐 음. <웃음> 어? 같이 오시면 음. 뭐 혼자 오시는 것보다 또 여러 가지 음.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음. 어, 이제 왜 동생이 또 훨씬 젊은데 어, 형하고 동생하고 1한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어. 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 그분들이? 형님은 자, 어, 오십 대 후반. 음... 동생은 4 0대 후반. 열한 음, 살 차이 나는데 딱, 보, 딱 보면 이 이름 안 나오게 구강의 차이. 아, 하... 이만한 어 형이나 동생이나 그이 체구는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구강이, 네. 이 동생은 요만하고, 형은. 님 아, 아 형이 훨씬 크네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이 정도도 일반인에 비하면 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호흡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혀를, 이제, 에, 역시나 혀, 혀가 거의 진짜, 그 막, 옆에 태어가지고. 이 자국이 어, 이빨 자국이 아주 그냥 꽉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소리를 들어봤듯이 엄청난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 동생은 엄청난 무호흡 장애를 수준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는 거요 생활이 앉으면 자고 같은 아... 거 <웃음> 다들 그, 이, 거제 쪽이면, 조선 쪽을 네,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정밀한작고위험한작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쪽 계통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위험성을 많이 느끼게 음. 하는 거죠. 어. 한참 조선 경기가 호황때는 바빠서 못했고, 이제 좀 이제 조선 경기를 좀 이제 주춤하면서, 시간이 좀 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보다 보니, 음. 성성 조장이란 사람을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니 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이제 또 조성경이가 또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음. 이제 어 건강 회복하고 더 음. 열심히 거겠는데. 하시면 되죠. 어쨌건 근데 이런 나이가 4 0대5 0대된 사람들이 뭐 교정을 하겠어요, 성형 이거를 쭉 해서 뭐 수술을 해서 뭐 공간을 만들어 주겠어요. 음. 근데 뭐 평상시 깨었을 때는 뭐 코를 굴면서 음. 숨을 마시잖아요. 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야 사실은 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할 텐데 어. 안 그러니까 문제야요 <웃음> 어, 그래서 자는 동안에만 이런 심각한 상황이니 음. 자는 동안에 환경 개선을 좀 하자 그걸 자는 동안에 한정을 하자 음. 아예 바꾸기에는 음. 너무 위험성과 공사도 음. 어마어마하고 음. 음. 평생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는 동안에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이오가들을 하게 됐죠. 음. 잘 되신 이제, 것 같아요, 그분들. 질 이제 됐어요. 에. 네. 형님은 이제 무 코골이가 많이 떠졌고, 음. 동생은 무분 안는데 코골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에, 에. 아니,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어, 병, 평상시 이런 기도, 여기가 기도해요만큼이 이런, 이런, 이렇게 숨잘 쉬고 사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만큼 남았어요. 응. 형님은 이만큼 남아서, <웃음> <웃음>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만큼 늘려졌어요. 에. 그랬더니, 자는 건 이게 처지거든요. 이게 잠의 단계나, 이 자세, 이 수, 수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처질 때도 있고 수축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완전 무호흡 코골이 뭐 굉장히 심해지지만 여기서까지 이렇게 늘려주니까 처져도 이제 코골이 소리도 엄청 줄어들었고 음. 무호흡은 안 나타나고. 근데이 음. 동생은, 더 가까이, 막 끝나, 쫙 끝나면 드물게요. 이러, 이러고 잤단 말이죠. 근데 이만큼 늘려놨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만큼 쳐져. 네. 이만큼 가면 조, 조용해. 네. 이만큼은 네. 이 상태. 그냥 놔두면 숨을 못 쉬고 있을 상황이 음. 숨이라도 쉬면서 음. 코를 곤다는 거는 정말 감사해겠죠 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코골이 소리는 금방 음, 없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음. 이 분은 이제 어, 형님은 되게 만족하고 동생도 어, 만족하는데 코골이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코골이 소리는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음. 어, 워낙 자다가 뭐일7번일7번씩 일일 깬다는 거죠. 그래서 자오직하면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죽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이 이제 안고 잘된다. 그러니 어, 그게 어디에요? 그만 자기는 고글하달라는아 그럼요. 그게 어디에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조정협가면서 음.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네네. 어떤 잘됐네요. 이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네. 아 과제도 네. 아, 형제들 참할 얘기가 많네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